이 자세는 상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척추의 안정화를 시켜주는 트위스트 비틀기 자세입니다. 양팔을 멀리 벌려주시고요. 엉덩이를 붙이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. 가장 중요한 점은 머리부터 배꼽까지 일직선으로 오른손과 왼손, 양손은 끝까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할수 있는 만큼 비틀어 주시면 돼요. 마시고... 내쉬고, 열번 할게요. 셋, 후, 넷, 다섯, 시선은 틀어주는 쪽의 손끝을 보시면 돼요. 일곱 후 내쉬고요. 여덟 아홉 마지막 오른쪽 엉덩이 더 바닥으로 힘주시고요. 왼쪽으로 비틀어주시고요. 아, 너무 잘하셨어요.